여러분들이 만약 조금 더 엑스트라 머니를 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잘 오셨습니다 2023년에 어, 온라인에서 1시간에 50불 정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엄청난 전략이 있습니다 단계 단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정보들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튜토리얼 ai 는 갯먼치 라는 웹사이트 인데요 숄치로 갯먼치 에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겠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갯먼치는 비디오 마케팅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ai 소프트웨어 입니다 최첨단 생성 ai 이면서 마케팅 분석을 사용하여 긴 형식의 비디오를 가장 매력적인 트렌드와 영향력 있는 클립을 추출하는 플랫폼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상이나 쇼츠를 만들어 보신 분이시라면 잘 아실 텐데요 어마어마한 공력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간단한 영상도 하루 는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것같고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싶은데 시간의 향기를 느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겐먼치는 워크플로어가 매우 간단해 졌습니다 먼저 구글에서 겐먼치를 어,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첫화면이고요게 스타트 하고 어, 구글 계정으로 그 로그인 하셔서 계정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겐먼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신 AI를 사용해서 바이럴 마케팅이 될 가능성 높은 매우 효과적인 비디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이 안에서 마케팅 분석이 되고 클립이 청중과 공감할 가능성이 높으며 유행하는 쇼츠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쇼츠를 만들 때 이게 이제 단서인데요 이런 쇼츠를 만들 때 매우 효과적인 이점을 여기서들 얻을 수 있습니다 이 AI 소프트웨어의 정말 신박한 점은 여러분이 선택한 동영상을 가지고 제목을 넣으면 그 안에서 키워드 및 인기 목록을 통해 유튜브 쇼츠를 최적화해서 가시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검색 결과에 표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쇼츠를 만들고 더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동안 유튜브나 쇼츠를 만들 때 키워드 분석 따로 하고 시장조사 뭐 따로 하고 모든 걸다 정말 너무나 훌륭한 AI 소프트웨어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했었었는데요 이 소프트웨어는 일단 예 제목만 넣고 제 비디오를 넣으면 그 안에서 그게 분석이 돼서 제한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가장 알맞은 비디오 클립으로 생성이 된다는 게 저는 지금 너무 놀라웠고요 제가 전 비디오에서 어도게 셀러는 것과 그 그냥 단면적인 그림을 그 애니메이션 시키는 그 영상을 넣었었잖아요 그 키워드를 넣었거든요 어도비스톡 해가지고 그 키워드를 넣는데그 키워드에 맞는 영상이 나오 추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저렇게 최적화가 된다는 얘기죠 카테고리별 AI 및 마케팅 분석을 통해 GetMunch는 타겟 오디언스와 현재 유행하는 클립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숄츠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실 하루에 한 다섯 개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또 잘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몇 개씩 올리는 게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해 보고 싶고요 아니면 이제 내 숄츠로 그렇게 어 수입까지 하는 하는 그 과정이 힘들다 그러시면 쇼츠 안에서도 팟캐스트들의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제휴 마케팅을 어, 시도를 해 보신다던가 저런 이제 팟캐스터 분들 아니면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또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헬스 뭐 다이어트 건강 웰빙 뭐 트래블 이런 쪽에 인기 있는 그 영상, 쇼츠 영상이나 뭐긴 영상도 다 쇼츠로 나오니까 그런 곳에 연락을 해서 제휴 마케팅 하겠다고 저 사람들은 자기의 그 제품과 자기의 어떤 그 비디오 영상이 더 많이 어, 홍보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제휴마케팅을 일그 받아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제휴마케팅을 해서 그 아이템들을 내쇼츠에 올리면 이미 이 사람들은 어, 영향력 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타고 들어오기가 쉽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사이트 내에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어, 페이스북, 링드인까지 다 동시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다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자체는 매우 직관적이어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간편하고 빠릅니다. 먼저 긴 영상을 유튜브에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중에 지난번에 어 마지막에 올렸던 영상을 가지고 올 텐데요 불필요하게 다운로드해서 그 영상을 다시 업로드 할 필요가 없이 여기에 제 유튜브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입력이 되면서 쇼츠 어, 형식으로 비디오가 추출이 됩니다 저는 먼저 30초 정도의 것으로 지금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는 어떤 스타일로 할 것인지 그 포맷을 정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제목을 넣으면 되는데요 제목을 넣으면 어, 키워드와 트렌딩 분석이 이 AI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비디오에 최적화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카테고리를 분류하는 페이지로 어, 들어와서 분류를 해준다음에 저렇게 제 비디오가 어, 30초짜리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안에서 30초 딱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분부분 부분 나오는데 중요한 건 내가 추출하고 싶은 비디오 부분이 있으면 그 비디오 부분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집어 넣으면 됩니다 제가 ThroughGPT 안에 사실 그 그림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넣고 그 다음에 어도비스톡에서 셀러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그 카테고리도 같이 넣었는데요 어, 그 부분 부분을 제목에 입력을 시켜줬더니 그 부분이 붙어서 클립하고 붙어서 나뉘어서 나옵니다 지금 세개의 클립으로 나뉘어져서 나왔고요 하나는 그 스루 GPT에 대해서 나왔고 하나는 어도비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저기 애니메이션 하는 그거를 정확한 소프트웨어 이름을 안 넣어서 지금 거의 어도비만 정확하게 그 키워드를 넣었더니 그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런 간단한 AI 소프트웨어들을 만나면서 드는 생각이 어, 쇼츠를 조금 더 자주 올려봐야 되겠다 그리고 2023년도에서 어, 쇼츠 시장을 놓치는 건 지금 매우 아까운 일이거든요 쇼츠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지고 있고 수익화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금 알고리즘부터 해서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놓치는 건 매우 아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긴 영상을 일주일에 두 개를 올리는 거는 저로서는 상당히 어, 큰 일이기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쇼츠는 그큰 영상에서 조금 더 발췌를 해서 쇼츠로 많이 올려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팟캐스터나 좋은 그러니까 인기 있는 어, 카테고리 쪽에 연락을 하셔서 제휴 마케팅을 건의를 해보시고 아마 어, 계속 하시다 보면 제휴 마케팅 자체도 굉장한 이익이 되는 수익이 되는 거라서 어, 좋은 그 하나의 그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외국에서도 AI 관련된 그 회사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연락 그 이메일로 했었을 때 대부분 한국어로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어요 어떤 한 회사는 딱 봐도 구글 번역을 돌린 것 같은 그런 회사도 있었었고 어떤 회사는 어,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꽤 유창하다 아니면 좀 자연스럽다 라는 그런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었 그만큼 여러분들이 한국 안에서 한국말로 봤을 때는 유튜브 시장도 어, 막 크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넓게 글로벌한 유튜브 시장을 보면 한국 라는것 자체 아이템 자체가 굉장히 틈새 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더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그 웹페이지 웹, 웹사이트 오픈을 해서 그룹과 온라인 강의 이런 것도 계속 업로드 할 거고요 그리고 그룹은 좀더 친밀하게 좋은 소통을 빠르게 서로 공유하고 싶어서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아직 뭐그 많은 준비가 안돼 있지만 계속 업로드하고 준비되는 대로 또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메타저골이었습니다.